Alou a m e n l a c h n asien di souni di o t e i ari di c h n o sien b i a a bema no, ok chano o a n u o n achike ng o t i a i n s n o a l m ok c h n di asien uzon do k w n l a m di e l o di koma di i b m a i n o m n i s window g a n i b c h n asien u z o k l e m du s i n di asien b o l i c h 자ลังจากนั้นปุ่มมูเนี่ยเราเปลี่ยนหน้าตาเนาะอ o นเ n o r m i z e มูเลย i ปลี่ a นๆให้ e ลยปุ่มมูเราเผาเลยนะทีนี้มาปุ่มมูเลยเร s เผาเลยมั้ยพี่เอง n ีนี้มาที่กรุ๊ปเลยเราเป t ี่ยนแต่งเล y มั้ t i a i a ဟုတ်ပြီကျွန်တ a c t i n တစ်ခုတိဆော이်မယ်ဆိုပါစိ이့ဗော action 이ွေ c o n k a y ဒါ action တ a c i n တ a c t o n ကိုတ a i n r r t သိမ်းဆဲ o k e r လေး a စ်ခုတည်ဆေ o l d e r u ေးကိုကျွ l d e i l e နို e s e s t o t i o n e a n f เข้าไจนแล้วเราก็สามแม่เราไหมอาจารย์จะดูเช่นนี้จะทีมาอองอังกุลเอชีเนาะที่อปองอัอียเนาะในลายไหมอาจาย์จมา New Asian อยู่วยดอกพอี่ตะคุตะลายไหมปีดูเช่นนี้ทีมาจงอเอเชียนนั่นไหมจงปีดูอยละว่าอาจารย์ดูเช่นท่าว่าอ่าการระเกรดนั่นไหมปีลยนะพอลีตัวทีมาจงอหยองลี่เนเนลี่ change มาเนาะโอเคการระเกรดจงนั่นไหมปีลยไหมปูเช่นน t ā 배 ā b 마 f l 무 o r ā m a tā ā j u u pyama lebāna, aguā tēt suurē fluorāda kuubē šī dētdātā, āj tēt suurē fluorādēū be t ē n 아 i n ā m ā bāna. t ā g ē d အကြီ y အ o ာင်တော o n t r l z က o n o z okay ဒ f n c h i o key တော a n လိုပဲထားလာလိုက်တော o r a t i t i o l o n a k a o k a e o โอเคถ้าซุเรามาซาพี่แล้ว okay, record ให้นายหอยเนาะ record โอเคถ้าซุติมา okay, record icon นี้หนีลายู่ป่นาะถ้า record แทนนี่ปิบ่นาะหอบนี้ทีนี้ถ้ามามาจรก็เอ่อติมาซุ c o l ค r grade ซุแล้วปอลาพี่นาะทีหนามา color g r ซุแล้วปอลาพี่จิมา record นี้หนีนีพีบ่นาะซ่าหนีพี่ถ้าซุรู้ชิยจร adjustment หลัวมาดิ channel m i o e r ออจรขอไล่มั้ยถ้าซุชิยจร channel mixer ออขไล่ตานี่ยดิ action มา make adjust layer ล้าพี่นี้ร a m i I will r e n a m e o l rename the c u p I will rename the c o I l r e n a the c o I r e n a e the o u p I will r e n a e the c will r e n a h e I l n a t c o u l e a m c u p I l n a m o u p I l e n a m e t p I l a m e u p I e n a e t e o I l r e a e e o u p I l e a m e l l a m e t o u I w l l e n e the coup. rename t h I e n h o o u p Ok, เคပြီးလိ n ့ရှိရင်အဏီအ o ာင်မှ a ကျ a န်တော်အပြန်အေ short ချလ l ု i m ပါနော်โอเคโอเคဒီအနေထာ awi t ပ o ါ့နော်ဟုတ် d ြီဒါတ o ာ့ကျွန်တော်ကြိုက်ပ a d ဆိုရ e ်ဒ e c o r d record a n b u a l e m e e m e မှ c i n a record အခ t o c a o o a โอเคแต่มาดูแกะต่คูทัศน์าบิ้วจะนรีเนนลี่ปีลายไมแต่วเอ็กซ์พิวเชอันนั้นป็นปีลายไหมโอเคปีดูเ่นยังจะน้ที่ไฟควายลีดิโออาร์จีบีมาจะนไฟควายลีดิโอจะน้องช่อช้าลายไหมโอเคเอาเอ้าแสดงสายนี้เพื่เมียงจะน้ี่ลับควายลีดิวันนั้นเอรีปีนี้เป็นวินาทีลายไหมเอพียังคอนทราลี่นั้นเอเพื่อดอที่เชอร์ดูลีดิโอจะน้องนัเอรีปีนี้เป็นวินาทีเชื่อช้าลายไหมะโอเคที่เชนี้จะ Ok, pidu c i n o a p u g d ta yato a n t s l a na k u g u u b i d o n t r r u u p e l m e Ok, p d u i n a na c h a k l m e t a i n a c o l r grei luna me p u l a m e Ok, ta du c h n o a rukov ma d te lala n i t a m a chino a s o n ta c i m b i gona. Te lala n i t a m a chino a s o n ta c i m b i zudu xin c h i n s t o k na i l m e Ok, a du x i i n a d c o l r g r e d g a n i n t i n n sin l a a n a Ok, ɗa zo ɗo shiye nti nno di kala r e t zo da fludo ɗa zo nno a l o me nno. Ok, pyi s h e nti o i d a l r e t a p mei n i nno ɗo ɗi nno ɗi nno ɗi nno i nno ɗi nno ɗi nno i nno ɗi n i n i n o o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m a i n i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a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i n o i n i n i n i n Kala k r e g u j y l a me p i d d shindu ma c o n pli aing u u g nai lai ma bona. Ok ta duku na c h o tisau a dea ta mimi sasa, pian le piddu otu lo s a n d u a p i ma o n a o ta s i d u s i n ta ga juju record ma e t p ta yaa n a t i a h i n d t i s a na ma c o a t i a t i ta y a ma ga. Uma w a o n o a newlya e o e adjustment a l a i o r a o n o e newlya o m u i ne di l o ye fine n a k u o n o ပြေးသွားတဲ့ a က်ဂျတ်မန့်အလွှာခေါ်မယ် e n ုလို rename လေးပ a ေးသွားတင်တာပါဘော r e n a e t i n a o a new l y e r l o e o l a e r a ဆိုပြီ b တေ new l a e l l e r 1 w a p n me s l e r 1 w a စ p န n ခဲ့ me s စုပါဆ l e w a i n ဒါဆိုရင아အရှင်ကသူက l a y 아 r 1 ကို아ွေးချယ်ရမှန်မသိဖြစ်သွားလိုက်မှာ아ေါ့နော်အဲ့ဒါကြော아့်မို့ကျွန်တော아တိ아့ကအရှင်တိဆောက်တော့မယ်ဆိုလို့ရှ f e n a t i e ပ e r e t o a y a r n a e r e n o o h e s i t a n จนอก้าลาซูลูชินี่แหละผ้ากาลาบ่อนะอารมณ์อยู่นี่จนอกติดติดชาชารีไนน์นี่นี่ปีวิดอทีซาวเต้นะบ่อนะพาลุ่นอัศดรแอชินะลียาเนยนี่ตู้นี้แ t ่ซูลูชินี่ไอ้แอชินะจนอกปียาเนยนี่น่ะปีสามสิ a o k a a z u c o l o gradi to Tigani Savo, Tigo to Plido Abida. How do you know T color gray? I'm not a Los Angeles t i Tejina s o l u i n o o a d j u a may. Pidojine T c o l o g r a ash in e m a t a s n g e l e t a p i t e amabona. T c o l o g r a ash in g n a p m man, s a t e o o n a a o n l g r a ash i n Juda may. PMT man, Rocco PMT lime. Tazoji in T c o l o g r a match or Rocco PMT man at the o b o n a i o m a n Oga i g a i i o l o low a l i t o o a l i m e เปลี่ยนตัว rename ตัวขุไปเลยแหมดาว a u d t t รูปไปเลยแหม่เนาะโอเคอ่าพีู่้สึกยังเราก็ที่มาอ่ามูดีโหเรายุยไล่แหมโอเคมูดีเรายุยไล่พี่ภูมูสึกยงตัวโหเรา opacity เลนิดๆเปลี่ยนช่อละไล่แหม่โอเคพี่รู้สึกยงดาวเรา highlight มาตะหยอมมูไม่สิจริงตัวกองเรา 2 แช่คลิกไล่แหม่เปลี่ยน highlight มาตะหยอม machine d e i g h i g h l g h t area area area area a r t 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rea a a a a a a a e r e a e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o a r r a a e a a a a a a a a a r r a a e a a a a a a a a a a o a a a a r e a r a a a a o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เอาไป가ังหวะอะแท้หม่ามาจั라이วะอ่ะดี라ラーสุดและอลัวเราจังหวะยูไว้เ o ยပြီးธุရှင်เน라이ยดีカラーရဲ့ဒီအက်ဂျတ်မ라့်တန်မနီကိုကျွန이တော်라ูไล่မှာเน이ะ라ျွန်တော်တေ့ချေ Lavido p i n s i n l a i o m a di a l a zude, d chene meza l a b i do a p i n s i n l i o a s h ma. Ok, ta c n o p a l o m e ok, biye c h n o d a p o o a aloa u n o u c e e a lai a a p o g a z o a a l o u n o u c e e a l a a b i e n o lia m a t e m n u a p i a m o u c e a l a m ta zoi a s h nga slet m t chene i piabe mea, ok, d ni t h u n o c h i bi zoi mea, c n o stone l a i d m a e ok, ta zoi m a da re chuno piela o m e Okay, so as, well as you play me d o n g the Asagani Piano Pliame, t h Charma, Shinidumiawana. Okay, t m okay, a r g n a play team, okay, t m a r g n a nozzle, s e l e c u s h a l a a d l e a l u h a l be Lea met e m n w c h on a r u h b an t u o a u l o wabi m a w n a a n m on กาล่าอู้จันโอเปลี่ยนวินอู้ Adjust เปลี่ยนแล้วด่ารับวะเนาะโอเคเขาวิธีดาว resolution เนี้ยจันโอีดาวจันโไปแล้วไหม Define ไหนงเนาะเขาวิธีาวจันโไปแล้วไหมเด็ดลิเปียนจัว่าทีม้าอ่าชั้นในเมโซจันโอจุยไลไหมเปียนตู้จันโอกาล่าลุ้นละเมปล่าไหมเนาะโอเคกาล่าลุ้นจันโอละมปล่โอเคพีลูชินจัตู้กู t i e eye angle is paid. I don't k n o So, I don't k n o how m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o n t k n o I don't know. o n t o w o n know. o k n o a I d o n n o w I don't k I don't know. I d o k o w I d n t n I o n o t o o I n t I t I k o r I k o I n o I d n o I I o t I n n I n o I d o t I I k o o I o n n I k t k I k I I d o t I k n အရင်တိောက်ပြီတာဖြစ်တဲ့ကလာဆို나 c h a n e m 아 e r က icon ကြီးပြောင်းပြီးတော့ပွင့်လာတာဗော error ဖြစ피တဲ့တဘောဗ okay ကျွန်တော်ဒါလေးတွေကိုကျွန်တော်ပြောင o k e t l data ဒီကျွန်တော်တို့မလို့ p e t a error တခုဖြစ် u n d e r e n e ကိုတူည r n a m e လေးတ u u i n 오케이 다ดาวจเนาะဖြတ်လိုက်တော့မယ်အဲတကယ်လို့ကျွ어်တော်က action ကိုကျွန်တော်ပြော p l y ကြည့် t i n n a i RGB channel ဒီမှ a channel โอเคဝတ်တ d ิก a นี i ภิรดิ a อทที่โก n นอ o ุဖြတ်လိုက်တင်တာဘ n ာန o ာ်ကျွန်တော်ဒီလက်ဆိုတော့အ o ှင်ကိုမပါဝ โอ้จุดโน้ตดีไม่ adjustly อันนี้พี่แย้มนะไม่ดีเศร้าอะไร adjustmently อย่างเด็คู่ดีเศร้าอะไรสุดเลยอะไร่ะไอที่มาจุดโน้ตี่แย้มเด็ดโอเคต่อจากนี้จุดโน้ตี่อะไรตรงไหโอเคต่จากนี้กรเล่าเรื่องไอ้จุดโน้ตเปลี่ยนเสีไรไหมนัดต่ากนี้ play ต่อจากนี้การเล่าเรื่องมัเปลี่ยนวิโน้ตยังไงบ้าน่ะทีกันไอ้เสียงวิะทีที่อุตูปอุดตูป l a มามวะน่ะโอเคถ้ากิจน้ตเดฟอร์เอเชียไม่ได้จะพูดว่าไโอเคจุดโน้ตน่าจะเสียงไอ้เนี้ยที่มาจุดโน้ต rain effect หรือ D a အက i m a င်ထဲမှာ rain e f a l c t a t းပါထည့်ထဲတာမှာပေါ့နော်အဲ့ဒါဆိုရင်ဒီအလွှာကိုကျွန်တ play မယ်နော်ဒီမှာ p l a okay ပြီးလို့ရှင a ကျွန်တ a ာ်ဒီမှာဘာအလွှ i က u t i a ta a k a l a g r a e f ိ r o c o t p i a a me rain e f a l i t လေး rain f a l i t m o o n i a brush n a o e a b i n a g a n i bi doa di ma plis lena c o n o tei ma n a o n u a shi ma t e t u n i n a c o n plis leniu tong tei nai nai chonou di g a n a upan zu b a o ma t e t n p l s e a e a a h i m a ma o n plis leniu chonou j u l a i me a b e n chonou d a g a n i bi doa ok di rei uvali t c o n l i me b n t plis lu c h n o u nai lai me n a hau bi ta lu nai r uvali t a la b A P.G.O.D.M.A. Transform Lobiam. To dismantle or J.N.A. Jalam. A P.G.O.D.M.A. Transform Lobiam. n o t h Kuwa. Janodo.A. Boney. The Bone. t e b o n i The Bone. The Bone. t o n e The Bone. The Bone. The b o The b o e t h t e Bone. The o n e o n t n e n o n t n o n o t e o e e n o n o n n o n n e e o t b n o e n o n o o t n e t o b t e n o n ที่บုံมาတော့กွက်ติဖြစ်ไปမယ်နောက်တစ်ဘုံမှာกွက်ติဖြစ်ခြင်းမှာဖြစ်มาပေါ့เ place student နေရာမှာကျွ s t o m asset တစ်ခုထည့်ပြီးတာတင်တာပေါ့เนาะဟု knock ထည့ o s e e i h l a d e i n a r Okay, ပြီးတေ h t rename t က်ခုပေးလို a i s bo n ့န a i n t s ဆိုပ r ီးတော့ကျွန်တေ color g r a y e အလွှာကျွန်တော်ယူ l o r g r e r e o r d group group group e o u r e Being t o w o no group g o n okay e o w o no record ito meh, okay t o w o no p o n a o r n g e meh, okay e s o play walao n a okay g o g c g o o s e a g g g r a t e out m o n o k o d o i a g so h i m a e a g o o s o o s i e o o i m e i do, c o o e d i yatana nen ne p h i n n o n h c h o t c h n s n m n Okay so ba z chuno do n ne s n i lai me. Okay da zo k n a c l r g r a c h n play c h me na. Okay, m l asim i ni d m o k control t n transform n c h me. a la l t h a t transform l Transform l o d ada, jono kuti bel o a ta we m guna p a m a d a control t transform l o d a d i aneng e, j ni da bona, m a j o o custom ajet piem yu no low wilaya ma bona, how b ta jono asin rang rea custom ajet, low tuajin e s u a u na, how b e d n t e pay light m o k n custom ajet, l o m n guna place bona, place i i n a ma di ma p a l i o u s h i da e di p a l i o n အဲဒီမှာသင်ဂီတလေးတခုထည့်ပေးလိုက်ပါဘောနော်ဒီနေရာမ uh, te custom adjust လုပ်ပါ a ောနော်โอ place n ေရာမှာကျွ custom adjust လေးထည့်ပေးလိုက်တယ action ကိုကျွန်တေ n ပါ k ောနော်โอ a y โอเคဒါဆိုရ place n ေရာမှာကျွ bear r a n ကိုရွေးမလဲဆိုပြီးတေ custom adjust တောင်းပါဘောနော် rain ဆိုတဲ့ F5 ကျွန်တော်ရွ place ပေါ့โอเคဒီမှာက transport ကျွန်တော်လောက်လိ หลั o t r a n s o r d หลอดอะ a รอยู่อสาตายอยู่มั้ยตัวอ่ะยอมมา place g ကျွန n တော်ဒီမှာထည့်လိုက်တယ်အဟဟုတ်ပြီဒါဆိုလို place go a i a o a u a n ကိ t a n s o control l d place n m a control l o o a t a a t o n Okay အ h place ပေ place c t i n a c e a t n k a y e n u i o p m e s s a b o s t o m a e a l o w continue က a l o က n t i l a n d action အပြေ run o ော့ပါเ place p e i action ကိုတစ်ချက်ရက် a o okay ဒါ place ရ e ့ a stop s ိုပြီးတ a action က place p e i းရင်တစ်ချက် a o o okay c l o r gray g ိုရွှေ m play okay stop p ေါ့လ cha stop okay stop မှာတူလုံ a ွာ a ရက်သွ a o i stop ပြ u းလို့ရှိ t င်က s ွန n တေ a ်ကနော c h transform login ạ, 오 â n g á, ok cho n t solution record a m l i e record o nó p y record, ok ta do to record samha bi, b n o n rain uva lai cho nó uiche da b a e t c o n control tis cho n transform to cool l a e distort, distort ni au o uibe do o record humha da da no, o i do a c o n control tis h nó transform l u da, y a n cho n adjust ni na neli a n c h e nchi lai me, y a n c o nó a h a n g e lai l a 오케이, 다들 a i d transform d p o n d r s f o t p o t o u p n o ta m r s t u p o la bi bana. And di ma z o p la bi b a n n d d t o la bi bana. And di ma ta a n a a n m Tee b i l a m a ti n ya yau ti s h s h i n yaa ti tche y a maa, ti no kudai, castan p i a m i n o c h e n i bi a mabona, oki taa ti taa ti no piyaa l a do m a e t a l oki, shabi ti no c o l r grei ku p i a a o maa, k a l r grei bi ti no p l l a m o k ti ma t r a n s f o r i a t t c h e y a d o bi ti ma n castan adjusti l bi a m o k p i shi n ti ma m e n a n a a l a m no s h i n a t i o p i a m t o m a n a o k t a rain a fall i e a d r a i h e same i n t a i n g i a s s t h a h i n t h same h i n g i a m i a m e t i n g the a m e t h a m e h i n a n a a e a h n t a i a i n i a m i n p i n a h n n t a i i a a s h i i n h i a h e a a m t i n n m m s n a i n i t a m a m s a i a n a m i t a n มาอีบิรยุเช็ดได้ดูม้ยอ่ะเนาะเอาอย่างังถ้าเราจะဖြတ်ไล่တော့ั้ยပြီးရင် color grade ပြီးရင်ကျွန်တော် p l a ไลมั้ยဒီຫນေมาကျွန်တော်าາມາမဟုတ်ဦးကျွန်တော် transform တစ้ချက်ເລີຍເຮົາໄປເອົາເອເຄဒါຊို့ဝင် action ປີຕໍ່ໄປကျွန်တော်ບາມາဒီ layer လေးໂຕကျွန်တော်ບາມາမຍຸ່ເຊັດດາເນາະປີຕໍ່ມ record ကျွနีတော်ປ່ຽນຫມັດແມະ record ຫມັດໃສ່ປີຕໍ່ມາဒီ color grade ໂຕကျွန်တော်ຄွှນຊາແມະဒီ rain ths ສຸดແລ້ວເຮົາຈະຍຸ່ເຊັດໃສ່ແມະပြီးຍင်ໂຕໂຕ layer m a s อອອກໃສ່ມາບໍ โอเคดาวต่มาน็อตเสนจูนเราถ่ยรายเลเยอร์แม็เอาละเนะถ้าจูนเรารคคอร์ดผนะโอเคพีู่ชนจูนคัลเลอรเกรดก็จูนยูเชลไล่แมะกรุ๊ี้เปลี่ยน่งไล่แมะจูนสต็อกเข้าล่แมะโอเคดาวจูนเราปลี่นพีนาะซาจิแมะดิแอคชั่มาดิกรุ๊ปกเปลี่ยนไปตาดเอาหมดๆเนะโอเคดาวคัลลอรเกรดก็จูนซ่าแมะเลย์บ่เดี๋มาจูนทรานสฟอร์มนี้ลงไปยแมะบาลูเลยซอที่ ния มาจูนตะแช่ยัดตาดูบ่เนะโอเคจูนอันนา Okay, t a t s the r e n g e e r a l Abozon, Gala, r e a t d Logan, j u d h Tego, to a s h i n a r e n o v i a r a y m o Melly, t h Kuya, l a o n Okay, h e a p t a h k u j u a m e n e e w l y I c a l m n Okay, Tau, r THS, b o n n Okay, define it at two general, she said, lamena. Tazo, find i n Kupia, a s u on. Okay, Tau, l e l e p a I d โอเคเอเชียเหนือจะโนบยันปลีกี้ไหมโอเคถ้ามาเรามาเอราว์เพื่อาบี้ที่พวกมันอย่างนี้เร้งอ่ะจาระยาวอีโดะแม่แข็ยามะอกูอาจนบีได้ได้เร้งที่เออสูระหลอตัวแม่ตัวแข็งไรได้หมดะเราจะมาดูจุดโนบะเอเชียใต้เราได้ค่ะว่าไฟในนี้แต่ททาบีตียนเอาว่านะดาวูไฟในนี้นะคุณตูนี่ได้ตัวเอเชียอ่ะเป็หลออยู่มาเม่อที่แบนั to run ไปได้บ่เนาะตะคัดนี้ย้ายหม่ํากาวหม่ํา이ด้ตะคัดนี้ย้ายหม่ําผิดออกม니บ่เนาะแอคชั่นเ n a e a n e n အဲဒီအလွှာ uh, uh, so, uh, uh, rename ပြန a ပ i ောင်း o ြီးတော့มา a ဲတုံးလို့ရတော့ม a l a g r e ကျွ o ်တော်ပ i န် play ကြည့်မှာ။โอเค။โอเ o ဒ s h o c i s t o k o m a n d ကြီးပ y stop a y a a a t o i s h a k a t o n g a l a t o u r e n a y i n li diu p i m p i m a m o s i n n l i a r i alou combine lo bidoma h e s i t a t n rinayin kuku p i a p m n e r e n a t l i a r i a l o o n o combine t k u lo l a m a p s a r n a y to k k u p i a m p i i m lamay o n a b d m a ti s h pli mezo i n ashin piyama o n kuna do ashin i dinayama ela t a a s h i n p m n o p l m z i n a pozo s l o p y a b m i d o m a p l Ok a a l m a a ana t a ashin p i a te do y okay. a a m a o a And uh, the Renee t o the Sudan, a th u u a s h i m a b h a adjustment and law code l i a m a a n i d a t a l l a oni tawe karan l i a m a we aso n ta doa le s u u n e a n o wa adi ashin ko ta ka ta ka m o a n g u n i e u a ma s u b a c a n a a n gaf n a c o l a m e b d u s h so a n r l i m a l a m e n o c a n r l i m a l a m e tao u d u s i n e th th s s u p <noise> a t r o o k atem mae ma zulu h e n y i c h o n t m a aponi bona h e s t t aponi c h o n o n a l i h i t a t i o n piye s t t o t t c o n m pi lai m e <hesitation> chonor l e a mae lulu neme pi l i m e o k <hesitation> p i <hesitation> tima c h o o f n e g ma tono ka la l o t e t h o a o o s o k s a o t m a l a m a z u do h o t a s h n t k u t a a la b t m r o o mae a pi o n e i t o n o d n t m chonor ga u o n o l i m e t o n c h r e n b d b m p i a n o แล้วเจอแคปโกขอได้ပြီ i image apply image ကျွ n o တော်ယူလိုက e มั้ยโอเ i ပ o ီးရင်ကျွန် i ော်โอเคကို level ကိုကျွန်တော်ချိ o ်ညှိมั้ยโอเ level ကြ k a k level k o n o a t i n s o o i o n a t i n t o o i t i n 이 o i s e 리 e s i t a t i o n <noise> h e s t n e s i t a t i o i a t i o n <hesitation> h e s i t a t i o e s i t i n a t i o n h a t a t i a n e a t e a t i o n a t i a t e a t i o n a a a a a a a n a a a The gap corridor (le a map de c a r e 10.000 n o m a l o n a Ok, 1 0 0 0 u e n e r a l (the le) p i a l a o r m a l Ok, 100 kuhn i n (general) de HMA bona (general) 10.000 (du e l e e a r r e o d g k a i e n r g e r di n a g n e r a i e n r a l g n a l d g e n e r a e di 1 0 0 i i d i d d d d Okay, you n e n e w l y a c l l i d e r n k sorry, you know, t e g u y c a l o w l l i d r B o n o and t h o w n child. You e e d to k n s i n you breastline, you page i r r l t i y b r e a s b s o k o k o o o o y Ok, เคပြ u း h ို e ရှိရင် color ကိုအမ a u color s i reverse နှ n ပ်လို့မရအောင r l o r i k e a r c h a n s i t h ကို n a chain t h လေးကိုကျ n a e d s a ကျွန်တော်ဒီမှာဒီအပေါ်အ o l o r ကိုပြောင် l i r i a t Di ma c o n o d o di r e s a g c h m i b a i e s a c h a n o d o nai l u a i awo n e y m a y h e a t i pres chuchai labi, pidioma c h o i ma f i p r e s i a o r n e o a n e d ma c h o n o d roko pailai o na, o k a y stop, o k a y dadu d h p a e s i t o k a y d ma tes s da a t i o n a g m h t a i o n a i o t a o d o k a y di ma pres s t h c a p d a a h s i t a t o c h e i h a t o w Ok เคဒီမှာလဲကလာရီအမဲရောင a တခ ka ေးယူချစ်ထားပြီတာပဲနေ a ်โอเคက o ွန်တော်နောက်တစ် e r a r 2 o p a t y တ f o 0 နဲ့သွ o t o a c y 1% ဖြစ်ချင်းဖြစ်နေမှ m e 2ကိ Okay, b n t e s t n n n p, chano, main, p chano, di play, who to n o w night l a k o k n p r e s to auto l o f to auto n g n n a n p n o w n o w l o w good t w e n t p n t and t n a t n r e s setting, s n e e n d t n t i l n n record, p အခုအဲ့မျို o ကျွန်တော်ဒီစက်တင်နေရာမှာကျ r e c o l u t i o n ခြင် two r e s o t ကိုထုံးမှာပဲရမယ်เนาะအဲ o t r e s o t ကိုပြီးသားလေဆို o ေ o r so i n o d e t o r e s r o o a r e s t i o n k a y ဒ t a o k i o r e s o t u i o n Mahma ghe mah c h o n t priseh o e c e n t e n h t m lu e n a r i t presh bona presh go chonoroh j u i l a r p obas ti teya p a m e p lu chen floh ri, twenty percent chonoroh lu chenana, habih twenty percent c o n o r j u i a e ok lu c e n r i m a i m a c u r r e n t h a a e r n r o u r p r e s s t go j u i a na, ta z o chen o r r e n t n r j u i m o n t t p r e s e m a m a r p r e s t h e y p o la m a o n a အဲဒါတော့ကျွန်တော်အမှန်ကြည2အလုံ2 o k a press 20% ကျွ2 o a n o e န e s n o task လုပေ 20%는 20%는 ok ok ok ok 20 1 ok 20 1 <목소리> 20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 ok ok ok ok ok o ok ok ok o ok ok o ok ok ok ok o ok ok ok o o t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 ok ok ok ok ok ok ok ok ok o ok ok ok o o o ok o o o o k o k o o o k o o o ok o o o o k o o ok ok shinyi zyno ta zyno ta t a laime n i e u n e d i o t e ashenyu z y n r e i m a o rroko ma ma yaleu na zyno pyan reime ok dini ta ma zyno r r g s a na l o n e l y t press กดอยู่ไล่ record select 2 preset test 20% ဆိုပြီ e တော select my l i လိုက်ပါเน record p ိုပိတ်လိုက်တော့မယ်โอเ l ဒါဆို test l a y โอ press d 20% နဲ့တစ်ခါ okay, okay, you know, play okay, play okay. 20% or 2 okay, ah, to d y you can s e t t Okay, you can see h a t Okay, u can see that. Okay, you can s that. Okay, o u a n see a a y a n s a Okay, u can see t a t o a y you can see that. o k a u can s i e t a o a a n e e a t a o n e e t Okay, o a s t t a u s e a a o e t o k n t a y u a e t y c n t o c o o n a o a y u a a k a a n a a o o a n a t u n a y u a o k s t a k u n r o k o p y a m a lai me, ok r o k o p y a m a l a me, ta t sko t u a r o k o p y a m a bila bi, pa do kri p y t w a l a zoi ne, di ta tuwa di pa zai wu t u w no di soro n a a j a n pa wu mhu ba t u a ta kare, tuwa a tua b i a na, a tua kuna do g a p a n la m di p a ne no a a jang t u a kri p y t a a ba na, pa do l i a m ma kala li lau son j a r m h u tua a p u na a b e l son r e s u n a o j s i da a p a y n p y t a a a na, a a a me yau ni pya pya m u l ta a m a ဒီမှာကျွန်တော်တို့ record ပြန်ထည့်လိုက်ပြီပြီးတော့မှဒီအပေါ်က color foreground color လေးကိုရွေးမယ်ပြီးရင်ကျွန်တော်အမဲရောင်လေးထားလိုက်မယ်ကျွန်တော်တည်ချောင်းဒီမှာကိုပြန်ဆစ်စေးတင်းနေနော် record ဖြစ်မဖြစ်ပေါ့နော် okay ကျွန်တော်အမဲရောင်လေးရွေးလိုက်တယ်ပြီးရင် okay ကျွန်တော် click လိုက်တယ်ဒါဆို set foreground color ဆိုပြီးတော့ record မှတ်တာပေါ့နော်ဒါဆိုမှန်ကန်ပြီဒါတော့ကျွန်တော store ထည့်လိုက်တော့မယ် okay ဒါတော့ကျွန်တော်ဖြတ်သိမ်းလိုက်မယ်နော် okay ဒီမှာ s t Ok dodo, ameeyang ne, takare, chono piyaro yaye a n h a o i g u t r i e a a l o k e e a n g piyaro l a zoro chono piyave me, duma chono tubriy e g a c h n o yuila me, na, ok <sércance> 예? so wachion tawe, a m e y a n g t a l a me, ok, ho sto, <tieptions> ok dima tes twenty percent n o y u l a m u a p i a r a n g n u i n w o r i e a t i s o d e a n g t a m a j o tedo l a d o t a y n g p w e m u di plasma, a y n g u chemu t k u a pa d wana. အဲကျွန်တော် error ဖြစ်တတ်တာကိုကျွန်တော်ပြပေးမယ်။ဒါကိုကျွ Okay s t ဒ e t e ပ e t r e s t o k a play က a y ဒ e r h a n a c t i n p r e s e e n t a i Stoopia doa wana, taso 다 i n a ma era pia ni doa wana, taso a shini pa ma era pia ni lai solusinien, dina yama era pia ni lai, tari tu p r e s a mashida era wana, oke taso chono tu continue nae lai ma solusinien tu ta chahari t s p l d o a m e sto s o l u i n n ti ma b e j a t a o ma wana, o k t a s sto nae ti ma b e j a t a o a a continue n a m e t h o t h a t s e m e n g k r e h o d o gono oke tazuo jono tawo teyaa pasen tawo gwen pasen piyaa taa laeme o u n u e p continue a m e n i t w o p r e s e t The Asian Pama era penny letter teaching Lucine, General, t h Porto Munachi Lumiao, the n i h a m a Lachi Yamamona. Okay, t h s h e r e a o n Do y r u set t a t t o n Lamazo, two piano, okay, to our mona? t a t s the r o n Do r set u i a n o t t n i m e o k t m a n Aja m a t a a a t h m a a l a n a a m a y h o o n y o a l i m e t m a n o u a e e t a a m a n Yes, h m n o n a l u m i a t a d e h u n in h m a a l a i Mana, o n o n u man, no. Okay, t h marginal g u n a cola p o u m o tedalo. Daguna, t h marginal cola p o u m o tedalo. o k t h marginal tail l i me, m y a l a p u u n e d l t e l e b a t l e a a n h e at t m a i n a t u t a s 20% on the map. The alignment, j m n a n the a p l e d t a t t as e test, s p e e c t t 20% the m a j t as t test e n speech t t 20%. ဒီနမဲ့တဲ့ဒီလုံအေ이င်တူညီနေရမှာเนาะโอเคဒါဆိုဒါ이ိုကျွန်တော်ဖလ이တက်ရဓ이္မအေ이်စီတက်이နော이ဒါဆိုတူပရ이ဆက်ဒ이တဲမှာပြောင်းပြီးတော့ရအောင်လာပြီဒ l t i n o i mu c h n o m a mu data action ကိုရို나나 l a s s i 나အနေနဲ့ကျွန်တော်တို့တုံးတာပါ나나 t o menu တော့တ나ံးမဲ့ဆိုလို့ရှိရင်ဒီ menu b u o n ကိ나က t o m ကျွန်တော်ဘာတံမူနဲ့တေ <Sessly> o <Sessly> <Sessly> tau จนဖြတ이သိမ်းလိုက်တော့မယ် delete okay အပေါ်ဆုံး오케 a t e g o r y e ိုကျွန်တော်ပြင်လောက်ပထမကျ rain effect ပါထ l ့်လာတယ okay ဒီမှာကျွ t r a n s f o command ပ c o m e d k r i n t play l i n t h so the g e n e r a the rain or general tata n e t h rain so t e ponyaga t h kunda h a d r i d e m a j o no tata t e r e n e a at t jammer man can can see you o l d do t a n h o i c s o l u t i o n e n or tau n e a l d o n h i m so a o n j p to m to a l m e kuna n t a daddy e ma place m a n place o print our line n a place o print l e s o l u t i o n y c h i m n p o n y d t ီ Photoshop rain rain u v a l a 7 png ကိုတူရွေ t ချယ်တေ a t n d h o t s h rain rain u v a l a y ဆိုတဲ့နေရာတူအောင်မှတ်တာလာန p i i rain ကိုပြောင်းလဲလိုက်မှာ a t i e r rain u v a l h a d right ထဲမှာ n ဲ့ m ီနေရာမှာပဲရှိနေတည်န a နေရာပြေ o a y k a y d တဲ d တဲ့ကိုကျ Okay, being a photo shop, how we -to a n a photo shop, the r n s i e k a y d rain, e being rain, uh, s okay, like, a u s l i n a a i n s y o a e u l g n o i n u a l i n e a n e l i n a o i n me, a i n m t a i n me, i n o e u o i l e e g a o t a i e n m y a i n o e l i n a o a ဒီနေရာ a c t i n e r o k a s p a e r i n over လေးနာမှ이က s p 이 e လေးတက이ခုခ o k o a d l e g e n t o d r n c l grade r r n t o n d <table> t h d <tr> <th></th> <th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d a b l e n d a b l e <tr> <td><table> <tr> t d t a l e <tr> <td><table> t u t d a b l e t d b e <tr> t d a b l d a b l r t d t a l e <tr> a b e t t d e r l e <tr> t d r d a b l a r e a l l e a a t <tr> a d a l r pass 2 นะจบเปลี่ยนพ่เนาะ o r i g i n a ต้ายเปลียนถ่าไล่มเนาะโอเค biens ดาวจบဖြတ်ไล่တော့မယ် delete โอเคဒါဆိုရင်ကျွန်တော်ဒီ color grade ကိုကျွန်ไลมเนาะ group list လေးကျွန်တော်ပြန်่มาဒီမှာကျွန်တော်ទីဆောက် data 3 ခုကျွန်တော် b t t นနှိပ်ไล่มาဒီမှာ action នេះဘာအယောင်မှာမရှိနေเนาะကျွန်တော်အယောင်လေးတစ်ခုထည့်တไลมเนาะဒီမှာအယောင်လေးခွဲထားလို့ရှင့်ကျွန်တော်ကြည့်ရတာပူပြီးတော့လွเนาะအဲအကြောင်းကျွန်တော်ဒါအယောင်ခွไล่ color g a l o r g a o l o r gray, color g r o a y c a y c y a y gray, color gray, o l a c o l o y a y g r a l o l a green လို့ပြလိုက်မယ်โอเคပြီးရ task ကိုကျွန်တော်ရွေးမယ်ကျွန်တ n ာ်စပ o ါ်မှာနှစ်ချမ်းနှို n ်လို o မြင်အော o ်เนาะ n a m e t t n o n 나လေးကိုကျွန်တော်နှိုက်တာ t n t a e r a t record မှ e c o 마다비တာပြတင်တယ်ဒါဆုံးကျွန်တော်တို့အခြေအမြားကြီးအကုန်တတ်တာပါဘောနော်โอเคအဲ g e n e r a this is how the brass d i g e s n i the yammer. t two b r i a the two b r i r t h two bris e the two b are t e t i a the t a t w o bris r e the t bris e the two b r i are e i are t s t t o i s a the t w i a t o a t i t i t bris e o r o i a t o r i s e t h i s e i a t e b i a i a b a a r t a o r e s e b t b o i a t o a a i a t i o i a t i e h o b e a t a e t e r a t a k u j i n z u sai lumiau flu da lau bae sai luya bae na ake ake mukwa takujinzi sai jinaa z u l u s i n n flu da li l u e i la b a na ta t su da flu da a s i e n tonggu bae w a na b a na n ta o a ma l u i a s i n tonggu e a a a o n sai l i ma n a n ta o n s a l i m n s a a shien o k ta o ta s o m a jinao s a l i m o online l a l n a b e l i m Ok online class pāānā si, oh flu dāvātā s 이 ok kaumī, ok si lāmēnā, ok d ā o ū t ī eshiūnējā a l ā m d ā k ū ā a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ā อ่าทูพร한เซตตัวคู่ကိုရွေးချက်ထားလေเนาะအဲ့ဒါဘာကျွန်တော်ကဒီအက်ရှင်ကိုထောက်ထောက်မယ်ဆိုရင်ဒီအက်ရှင်နဲ့သက်ဆိုင်တာဒီဒီทูพรีเซตတစ်ခုရှိနေတာဗောနော်အဲ့ဒါဘာကျ e x p o t ထု a ် e x p o t u i e t p r s o n l c e l Class, ok, ok, haba i d o i o i n eshempian doon ji mano, ti desk zoi zoi no pia l a man, ok, ti do p r e s e t u o z i z i no pia mano, do r e s e a u pia man o doon s h n ti man z no pia kama, ti kujin zoi u c e i a pia m a y a m a n o n t a k a r a o n o u c i d a pia l u m a y a n a j o n t a k a r a o n o u che i pia ji n a i a d de man no ti m a r s e s e t man i s a o shi d a te o n o a l a m Piyen ti ma ti ma ti ma t e ma ti ma ti ma t e m e t a ti a ti ma ti ti ma ti ti ma ti ti a ti ti ti ti ti t a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 ti ti ti ti ti i ti ti ti ti ti ti ti t t i t i t t i t i t t t ti i t i t i t i t t i t i i Okay, that's the most l o n online class, Okay, m u o l s s preset a i ma, n h o w we a c t i o a c t i o how we, h o how how we, h o how how we, h o h how we, h how we, h how we, h Tama tu preset machine ok a o di tas ma n t o preset t a o p l e t w o p r e s e t tao tao t a t tao tao t a t tao tao t a t t o t t o t t o t t o t t e t t o t t o t t o t t o t t o t t o t t t o t t o t t t o t a o t t o t t t o t t w o t t o t t o t t o t t o t t o t t o t t o t t o t t w o p r e s e t t o t t o 이 low S2는 i m p u s e 이 m p t s p e s s impulse p r s m u s e e 이 p r e 는이 i u p s 이 i m p u l s e s 이 impulse press는 m p u p s 이 i m p r e s s 이 i m p l p r s u s e press는 이 i m p u e s s u l e 이 u l s e p 이 i m p u l e p r e s s 이 i p u l s e 이 i m p u l e 는이 impulse는 이 i m p u l e 는이 i m p u l 이 impulse는 i m p l i m p l u e m u u r u e s i u i i m p l a l p m u i p i l m Okay, that's t h c h a l l e n g k a y t a t s the c h a n g e Okay, h a t s the a l l e n g e Okay, that's t h c h a n Okay, that's that me, okay, cool ni, nam, may, n There t h a n g e Okay, h a t s t h challenge. Okay, a t s c h a n Okay, t a c h a l l o y a a e o k a t a l n a a t a l n a y a a n o k a c h n o a a e c h n o a a n o k h a n e o a a t c h n o a t s t a n o k Tao ro tsino pa lai tsu duu n ti ma t s o upo ma su pa tsu t n o du h o n o du tuu ni ama t s n o du le veu ko l i me ok ta t le veu ya la bi pi do ma t s n o pa ma juu t e d a na t le v e ti a ni o le v e d a e pi d u i e n o t i n i e e a n i do a p l y i m e s o l a met a ku te l i me ok pi n o a ti lia m t m n i e s o r d a n d a e a no d a n d เรียอร์มันนี่จุดหนึ่งเช็คกันได้ไหมโอเคปีโดมาดาวจุดหนึ่งเลเวลเชนฮิ้งเจลยทีคุชเทจเนี่เราควบคุมแอร์เลเอากูจุนึ่งเชิมอะไรไหมเรียอร์มันนีอูจุนึ่งเชนฮิมนะโอเคได้เลยจุนึ่งเลเวลสุดแล้วจุนึ่งขอได้แล้ะโอเคทีนี้ถ้ามาจุดหนึ่งเลเวลยูไม่เชนฮิ้นอะไรด้วยนะแต่จุดหนึ่งโอเคแบบไหนอะไรด้วยไหมพอตัวจุดหนึ่งเลเวลจุดหนึ่งแคสต์เจ็ตเปลี่ยนวิ่งเชนยังโนะแคสต์แทนเปลี่ยนเชนยังโาจารย่่ No, okay, oke, weh, j e n o nae la no ta lebe z u r po la bi, n d l e e a s t a n change n a d a j e n o di bega pauma jenno doo, i n g g i ta leh doo k te la be te naa, c a s t a n r o doo, i n g i ta leh doo k te la be te naa, bana, o k i d o ma j e n n l n a ta, s a t i o n o ta adjustment a l o leh doo k c o l a m o a a la b m p o k i d o ma n o a n li n n a i a l i n a l me, she d o ma a i a l i n n a l me, o k y o okay, k okay. di ni ta l a n a r e n a i n p i t i ne, tareo, r r n a p i t i n n r i adjustment aslo aho, ko wige ree a r e n a m e p i doa t e ne, p i d o ma r e n a i n la pei ma p i ne, wana, c h n o r uba ma s u a d o lea wana, di ma lebe wana, c h n o r koda w a a i chonor r e n a i n ma p i l a m i u c a l a e l a y a l a i ma o r r e n a p i l a m p i d o ma lebe w a n r e n a t p i a p e i m l m m l t i n a pa o o la e wana, na o s h r i n ge o i n d p e d a che, r e n a p i a ma ma t i p e a l a m n a Okay. o k a i Okay. o 에 a y Okay. a y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 a y Okay. o Okay. a y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k a y Okay. o k Okay. o k a o k o k Okay. Okay. o k o k o o o a o k o o k a a k o l a y o k Anyway, Okida so, so so, do nji kuna leveniama jono da cha iya ta mbido ma, to kasta n a ri te da da doa jono ro kasta nja pian o p e nkuin s h o a a n a palo lezo ta poho nai ta p o n a ma tuni d o i n a m a kasta n i l o d a p o n a Okida do a s h e n i b n a a i g a ri a shen e tu p r i s a taya sato e m u shini da o a n n o r g a ti a s h e ma t p r i s te da m e o lu n n a s h n gus, a sporta d kama, ti tu prise l e o n o 에스포 o 나오케 n 아 k a y I m a e e o t h c h i